좋아요 눌러 주세요. 구독 눌러. <웃음> 오늘 학교 일찍 끝이니까 친구들이랑 놀아야지. 어? 친구 없지. 헤이 <웃음> 그럼 집에 일찍 가야겠다. <웃음> 왜난 친구가 없지? 시디 사세요. 어? 시디 사세요. 나! 시디 사라고. 시시시시시시시시 <웃음> 시디요. 그시시시시시시 c d 어? 그게 뭔데요? 아이 굉장히 많은 CD를 판매하고 있단다 한번 보겠니? 예예 예. 어? 어이 이거 아버지 이거 표지가 빨간데요? 아이 원래 이게 요즘 요즘 CD가 응. 다 표지가 빨갛고 그래 요즘 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? 너네 집 라면 말하는 거니? 네네 잠시만 이거는? 미접 빌려주겠네? 예예 이거 는 잠시만 이거는 혼자서 봐야 된단다 허, 혼자서야? 그래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돼 혼자서만 봐야 된단다 그, 그, 어우 진짜? 오, 오, 오, 오, 오, 혼자서야? 도돈돈이요 그래! 아 아저씨 이거랑 바꾸면 안돼요? 뭔데? 이게.. 이게.. 새로운 광석이에요 새로..새로운 광석이야예 마이크래프트에 처음 등장한 광석이에요 어, 아다 그냥 바꾸자 이거 굉장히 좋은 거 같구나 어, 그거 가져가세요 <웃음> 고맙다! 아서 시디언 었당해 혼자봐야지 집가서 봐야지, <웃음> 집 가서 봐야지. 엄마! 어이 씨 숨겨야지 엄마! 아빠! 요리야! 어? 어? 아무도 없나? 어어? 어, 우리 집 아무도 없지? 요리야! 엄마! 아빠! 요리야! 왜 아무도 없나? 엄마! 아빠! 어 장롱도에.. 누 장롱에 있나? 어? 저번에 막 가끔 가다 보면은 막 여기 옆집 아저씨 있던데 어? 없네 아빠! 엄마! 여기 화장실? 엄마 똥 싸요? 어? 아무도 없잖아? 어? 요로야 요로 요로는 있나 요로야? 요리야 요리야 어? 어 요로도 없네 여기, 여기 요루 혹시 똥싸이 어? 요로도 없고 어? 요로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어? <웃음> 이거 아저씨가 준거 이거 어? 뭐 봐볼까 이거? <웃음> 이, 이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. 이 아저씨가 아까 혼자서 보라고 하시디 오, 어, 저한 번, 한번 봐봐야겠다. 헤헤헤. 딴, 따, 따, 딴, 따, 딴. 파도가잘 있었어. 이뻐. 나를 밥 줄게. 다녀왔습니다. 엄마! 아빠! 오늘안 계시네? 음.. 어디 가셨지? 오빠, 오빠, 오빠, <웃음> 오빠, 오 우와! 오오 우와. 우와! 와 와! 와. 오, 이거. 我，我呀。 오늘은 집에 빨리 가는 날 호호호호호호호 바둑가 아빠 왔다 앉아 아빠, 아빠 왔다 아빠 아빠 어 왜그래 왜그래 왜그래 아빠가 음, 방에서 이상한 거 봐요 이상한 거 봐? 어뭐 응. 보는데 뭐 보는데 뭐 보는데 막막 살색살색한 비디오 봐요 살색살색 비디오? 그 뭐지? 네. 그래 앉아있어 내가 갔다와볼게 네 아빠가 오빠를 아주 그냥 혼내고 있겠지? 한번 어, 올라가 봐야겠다 아빠 아하하 하 우와 오 예스! 오 예스! 아휴 무거워 죽겠네 이 양반은 장보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아니 바둑이! 애들 밥도 안 챙겨주고 먹지마 그냥 엄마 왔다! 아 딸! 딸! 뭐하고 있는 거야? 지금? 아... 응.. 왜..왜 왜 그래? 아... 아빠랑..오빠랑.. 3층 방에서 이상한 거 봐요 3층 방에서 이상한 거? 응 오빠랑 아빠랑? 응 엄마가 갔다와볼게 네 뭐하고 있는 거야? 여보! 아아 <웃음> 범수야 얘들아 뭐해? 애가 어 어.. 뭐야? 어디서 구 뭐야? 으, 아. 뭐야? 집 집어 집어 집뭐 보는 아. 거야? 비켜봐 어.. 어.. 어. 어. 비, 비켜. 여, 여보.. 여보 그런 게 아니고 이게.. 안.. 안 보여 비켜봐 뭐 보는 거야? 아..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 나와! 아.. 아흠.. 어. 아.. 음. 아흠.. 나의 생각 하지 마 <목소리> <말>. 와.. <일루와. 목소리> 아아아안 봤어! 야생 뭐하고 있는 거야? 애가 야. 교육 영상이래! 애들 야. 교육, 교육 영상이래! 아, 봉수하고야 <놀라> 야, 봉험가 아, 사유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안 볼게. <놀라> 아, 아, 로 아, 아,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그리고 이건 수술을 해주는 수술? <웃음> 어 수술해주는 열매를 이쁘게 만들어준대 어? 아 진짜? 어, 어 여보한테 딱 누가 필요한데? 어 여보한테 딱 필요할거 같아어 여기 나, 여기 이거 어, 음, 음. 음. 음. 좀 이뻐져봐 이거는 쇠맛이래 쇠맛 무쇠맛이래 무쇠맛 쇠 완전 좋아요 음. 난 그럼 시원한거 먹어야지 더우니까 그러니까 철분이지 아 먹어볼까?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. 잘 먹겠습니다. 뭐? 와! <웃음> 어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. <웃음> 어? 오! 어, 어, 딸, 어. 딸. 어.